자, 보기 좋은 스윙이나 클럽의 움직임이 몸이 얼마나 꼬이냐? 얼마나 피니쉬가 이쁘게 나오냐? 몸이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오고, 앞으로 기울어졌다가 뒤로 빠졌다가 뭐 다시 또 앞으로 기울어졌다가 한다거나, 예쁜 스윙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안녕하세요.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자, 바로 어떤 이야기냐? 예쁜 스윙, 보기 좋은 스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에슨을 받으러 오시면서 가장 많이 상담을 받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예쁜 스윙 보기 좋은 스윙 나는 한 스윙 모양이 좀 보기가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를 있어요 물론 거리를 늘리고 싶다 혹은 나는 방향을 잡고 싶다 나는 뭐 어떤 걸 하고 싶다는 라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좀 보기 좋은 스윙을 가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기 좋은 스윙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많아요 보기 좋은 스윙은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보기 좋은 스윙이 이 클럽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클럽이 올라갈 때의 궤도와 내려올 때의 궤도 그리고 임팩트 이후 팔로스루의궤도가 일치할 때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몸에 이동이 최대한 적어야 보기가 좋다 내가 아무래도 스윙을 할때 몸이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오고 혹은 앞으로 기울어졌다 뒤로 빠졌다가 뭐 다시 또 앞으로 기울어졌다가 한다거나 혹은 몸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스윙을 한다거나 라고 하면 은 아무래도 스윙이 좀 보기 강력해 보일 수는 있어도 보기 좋은 이쁜 스윙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몸이 얼마나 꼬이냐 내가 여기서 똑같이 스윙을 하더라도 이렇게 힘이 없이 그대로 회전을 했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스윙도 있지만 내가 최대한 하체를 버텨주면서 상체와 하체의 각도를 최대한 만들고 그 각도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늘려주면서 다운스윙을 해서 피니시때 최대한의 회전을 만드는 꼬임과 회전이 잘 들어간 스윙이 좀 보기 좋은 예쁜 스윙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피니시가 이쁘게 나오냐에 관해서 또 이쁜 스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예쁜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 보기 좋은 스윙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쁜 스윙이라고 부르니까 앞으로는 예쁜 스윙이라고 제 채널에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쁜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네가지 주제 클럽의 움직임, 몸의 꼬임과 회전, 그리고 몸의 간결 앞, 앞뒤의 움직임, 좌우의 움직임, 높낮이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간결한 그런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보기 좋은 피니시까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관해서 레슨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예쁜 스윙인 어떤 거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네 가지가 적당히 섞여 있어야 좀 보기 좋은 예쁜 스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네 네 가지를 전부 다 잡아주는 예쁜 스윙에 관해서 앞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레슨을 진행을 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레슨이 좀 쉬운 스윙 만들기 좀 공을 편하게 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쉬운 스윙 만들기 그리고 또 하나가 컨택이 좋은 컴팩트한 스윙 만들기 좀 어, 뒷땅이나 탑볼 없이 혹은 슬라이스나 훅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컴팩트하고 짝고 공을 좀더 편하게 칠수 있는 스윙 만드는 방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그 원포인트 레슨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원 포인트 레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이 예쁜 스윙 만들기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몇 가지가 더 진행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모든 레슨은 다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공을 더 똑바로 멀, 보내기 위해서 공을 조금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하는 레슨이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목표치는 똑같아요 좀더 멀리 좀더 똑바로 좀더 보기 좋게 다만 포커스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레슨의 내용이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 내용과 저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도 그거는 나의 목표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쁜 스윙 만들기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했었던 쉬운 스윙 만들기,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 컨택이 좋은 컴팩트한 스윙 만들기도 앞으로 꾸준히 올릴 예정이고 또 다른 새로운 레슨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 내용까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었고 뭐 레슨에 관한 내용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게 있겠죠? 보기 좋은 스윙이란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보기 좋을 거다. 라는 내용만 뭐 간단하게 알려드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